하덕씨 한 입에 템버린즈 쿵 컬렉션 가끔. 저거 핸드크림 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뭐? 에벌레 하루. 이야. Yeah. 우동 가족쿠. 이거 우리 음악 시간 때 배웠던 거야. J-pop. 나 기억나 좋지. 뭐가 맛있었어? 냉우동. 냉우동? 아씨. 아, 뭐 어떡하지? <놀람> 근데 이것도 맛있겠지? 이건 뭐... 얼큰 매운 콩인데요? 음, <웃음> 어, 이거 두 개랑 그냥 돈가스 정식 하나 이렇게 될게요네이 <놀람> 진짜 큰 거는 알그 괜찮아 귀여워 감안합니다랄라 <machtFEasonic> 그니까, <목소리> 그그니니니까그니까 <목소리> <목소리> 놀리냐? 아니 진짜 놀라이야 놀라운 소리야. 소설을 초하면 돼. 소리 좋았 샤드위치. 먹어봐도 돌려가지고. 살짝 돌려고피 엄또 데이로 했어. 살짝 정해볼게 응. 좀 마음 아프지? 응. 음. 아, 아, 하지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귀여우지? 응. 응. 응. 응. 카메라에 뿌이 해줘. 뿌이. 전쟁 기념관. 왔어요. 한장 찍어드릴까요? 내 마음을 네, 찍어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네, 징고 들어가자 이제 야, 들어가자. 요한이가 뽑은 나라 어딘 줄 알아? 여기 여기 아빠 어딘지 알것 같아 우리나라 꺼은 왔나? 우리나라 꺼는 진짜 불이야? 가짜겠지? 야 무서워 이냥총비나올것 같아 쓰러질 수 있어서 위에 아, 잡아주시고 네, 뭐 필요하신 건세프가 이용하세요. 네. 근데 이거 빼는 순간 아래로 넣어주는 거 아니야? 어저 아, 빼고 내가 뺄게 내가 빼어 옮겨줘 어 그리고 그래서 같이 먹어 감자 응, 감사합니다 내거 엄청 작아 보이지 아니, 핸드폰으로... 안 먹을 거야 오. 맛있어? 맛있겠다. 음. 있겠다맛있겠거맛있어다맛있어 음. 음, 상큼해. 겠부카있겠다네있겠다 맛있겠다. 맛있 완전 오. 좋아. 겠다맛있 어, 뭐 음. 빵이랑 비슷해, 아빠 자. 자, 빵부터 먹어봐. 음. 빵. 응, 음. 빵. 좋아. 음. 음. 괜찮아? 너가 버거 하나 만들어줄게. 아빠가 줄게요. 너는 너무 힘들어요. 맛있어. 음, 맛있어. 저얼얼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먹 너무 너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어쩌지 어, <웃음> <저> 시발... <어머. 웃음> 아, 씨발. 어, 왜날 놀래켜. 이 비둘기. 성깔 나오게 해. 진짜. <웃음> 잘하자. <웃음> 우동도 맛있겠다. 뮤진스랑 <웃음> 갔던 김밥집도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아이. 먹고. 즐겨. 나 참치 김밥. 네. 제육. 어, 제육 한번 먹어 보자. 저희 뭐뭐 시켰냐면요. 참김, 제김, 떡볶이, 치돈, 콜라, 만두. 얼마 안 시켰는데? 처음 만두가 을 네, 두 명이에요. 설마 안 많은데? 인당 김밥 하나에, 돈가스 하나에, 떡볶이 하나에, 만두 하나. <목소리> 기본 아니야? 세어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냥 주둥에 들어가면 돼? <웃음> Don't guess. 떡볶이 아,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모 더 나와야 돼. 갈비 나와. 갈도 온다. 갈만만 나오면 되지. 응. 오, 김치 모모시래. 와우. 와우 와우 와. 와. 수경씨 기분이 어때요, 지금? 지금 너무 좋아. 너무 가식이다. 예. Yeah. 음. 잘먹겠습니이 하고 있어. 요잘 먹겠습니다. 음. 오 진짜 야 그래서 어 먼저 먹어야 아지청면청 아, 시 음. 안 음. 음. 가도드가도 홍가도. 홍가도. 홍가도. 홍가도. 홍가도. 도어 비호감이죠 음, 음, 사장님이 서비스까지 주신 김밥 맛있어요 다 먹고 편집하러 갑니다 날이 울리네요 까 앨범을 찾았다고 하는게 배가 불러서